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저번주에는 불자의 신앙적 삶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불자의 종교적인 만남 사안이란 어떻게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전번주에는 종교적인 신앙이 죠죠 네.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예, 예. 오늘은 예. 우리 불자들이 종교적인 삶에서 만남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것과 만남인가 예. 살펴보고요. 예. 우선 종교란 무엇인가 부터 보겠습니다. 네. 종교란 용어 단어는 인간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서양에서는 예. 종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 없어요? 예, 원래 아... 릴리존이라고 했어요. 릴리존. 네, 예, 예. 릴리존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창조주와 인간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이게. 창조주하고 인간요? 예. 예, 예. 그것은 신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 음... 이것은 예. 인간이 신을 만나. 예. 죄를 용서 받아 예. 구원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 불교가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요? 예. 그러면 불교에서 종교라는 기원 있죠? 예, 예.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 대승경전 능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능가경이요? 예, 예, 예. 법화 5중연회에서 뽑아서, 예. 종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중현의 불교 이론은 예. 유연한 교의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아, 수, 그것은 수나라. 수나라 있죠? 예, 예, 수나라. 수나라 때 천태 지 대사가 있어요. 예, 예. 그분이 현우 내용을 다섯 예. 개가 있었는데요. 예. 첫째 성명이 있고요. 두째 예. 변체가 있고요. 예. 세 번째 명종이 있고, 예. 네 번째 돈용이 있고요. 돈용, 예. 다섯 번째 판교의, 예. 오 가지 범주로 설명을 했는데 예. 이것을 천태오중연은 불교의 한 종파의 가르침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예. 영종의 종자와 예. 판교의 교자를 예. 뽑아 종교라고 칭했어요. 아 그렇 그렇구나. 그게 최초로 나온 겁니다. 예예. 예. 그러면. 즉, 종교란 무엇이냐면 은 최고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이요? 그러면 무엇이 최고의 가르침이냐? 붓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대명사 이름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무엇이 우리와 만남인가? 예. 이론적으로는요. 예. 첫 번째, 성스러움과 만남이에요. 성스러운 만나 성스러움이 예. 뭐냐면 예. 우리가 거룩한 바꾸면 세계예요. 바꾸면. 자. 중생이 부처로 바뀌면은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생이 붓다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 쉬운 일은 아니죠. 아, 쉬운 일은 아니죠. 예예.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예예. 부다에 만나네요. 예. 어떤 거냐? 깨우친 분들이 인연이. 아. 또, 가르침의 만남이에요. 예, 예. 그 가르침의 만남은 뭐냐? 경전을 뜻하는 거예요. 경전. 그 경전은 경, 율, 론, 삼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종교와 깨달음을 만남해요. 곧 무엇과 만남이냐면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수행인가요? 그렇죠. 수행을 아, 해야 깨달음이 되는 아, 겁니다. 아, 맞아요. 일반적인 예. 깨달음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것이 맞아요. 좀 높은 걸 지혜라고 하고요. 예. 그 사부대중과 굳건한 화합이죠. 예, 예. 이것을 신심이라고 해요. 아, 심 예, 신심 몸과 예. 마음이요. 예, 예. 우리는 그냥 신앙적 삶에서 종교적인 삶으로 바꿔 줘야 돼요. 바꿔야 된다. 그렇죠. 잘못된 집착, 예. 이유를 알고, 예. 사견 있죠? 예. 잘못 본 거, 예. 고집, 고집 있죠, 고집. 예 예. 잘못 안 거, 예. 그 다음에 버릇 있죠? 예 예. 잘못된 견해 있죠? 훈습을 예. 알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말고, 깊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아... 세속적인 삶이 아닌, 예.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불자가 종교적인 삶을 살려면 예. 염치를 알아야 돼요. <웃음> 염치. 어떤 놈 예. 이렇게 보면 넌 염치가 없구나 그러잖아요. 예, 예.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아. 수치심을 알고 예. 두려움을 가지고 예. 부따를 믿어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염이 있죠 예, 예. 스무르띠 예,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아, 잊지 말라 기억. 기억해야 돼요. 기억. 엄염해야 돼요. 그리고 붓다를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사보를 존중해야 돼요. 예, 불법승계죠. 불법승계. 예.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아. 그리고 청정한 삶은 예. 성스러운 삶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반 제가자들은 참으로 어려워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예. 되는 것이 뭐냐면 예. 우리가 가랑비에 옷젖듯이 예. 천천히, 천천히, 한 발, 한발 하면은, 제가자들도 된단 말입니다. 아 차근차근. 그렇죠, 올라오면요. 그렇죠. 아... 게을러고안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당제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러면, 우리가 만남, 이것을 유지하는데 힘, 에너지가 있죠. 예. 어떤 것이 그 기본 바탕이 되냐면 십악이죠. 예. 있 우리가 십악을 예, 십악을 예. 십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독심을 얇게 하는 거예요. 삼독심 말죠. 예. 욕심 쓸데없이 나는 욕심과 성냄과 치는 어리석은 사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오계를 버리는데 오계는 다섯 오에다가 개자는 덮을 게에요 예, 예. 그게 탐심과 진심과 게으름 흥분이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의심을 말하는 거또 아... 중요한 것은 악을 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예. 사견을 다른 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꾸라. 속된 것을 진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꾸라고요? 어리석은 미 있죠 예, 예. 미를 깨달을 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맞구나. 그런 것이 변화 되는 거예요. 아. 붙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선지식을 만나고 선지식을 의존해야 돼요. 그 깨우친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배운 삼법인이나 사성제 있죠. 예, 예. 이해를 해가지고 예. 정말로 우리 홍익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 네, 인격의 완성이 되고 아. 참선, 선자 있죠? 예, 예. 선 자를 착할 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꾸라고요? 선을. 그래서 정체성을 삼매 생활을 알고 해야 돼요. 아, 내가 안산에서 예. 금강 선언을 할때 예. 참선 선자를 쓰지 않고 착할 선자로 써놨어요. 예, 예. 그랬더니 누가 와서 스님 틀렸다고 하더라고. 속을 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은 예. 그런 그래서 우리가 청정한 삶을 생활하는 아, 것이 기본이에요. 그건 계율을 지키고 깨끗한 삶 있죠? 예, 예. 도덕, 윤리, 불문률, 성문률을 지키고 수호하고 예. 지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지고 있어라. 그렇죠? 예. 종교의 출발점은 불안전한 현실 세계를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삼법인과 사성제 있죠? 예, 예. 제법 실상을 알고 여실지견을 봐 행복하기 위해 종교를 갖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너무 어렵네 그러므로 예.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정을 찾고 남에게 예. 고통을 주지 말아야 돼요 와. 이런 것들은 깨달음을 통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와. 실천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해보면 가능하다고요? 예 네, 내가 가장 근극적인 문제점이 있죠? 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생의 문제 있죠? 예,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요 아. 인간과 자연 관계있죠. 서로 예, 예. 돕고 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광범위한 우주 관계 있죠. 예. 인간과 자연에서 함께 사는 공존해야 고 공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고통을 해결하려면 흐름을 잘 가야 돼. 즉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번, 현실의 예. 고통이 있죠. 예, 예. 번뇌로부터 해결돼야 된다. 번뇌로부터 이렇게 보나그 잘못된 습관이죠. 예, 예. 그리고 종교인의 자세는요. 예. 출가자나 재가자 신도 있죠. 예, 예, 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종교로 삼아 실천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진. 아주 중요해요. 예, 예. 그리고 예. 우리가 믿는 교주인 부다를 믿는 거예요. 예, 예. 또 예. 부처님이 가르치면 종교 있죠. 예예. 삼는 예. 거예요. 아, 부처님 가르침을 종교로 삼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면 우리 신도는 절에 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도들 무조건 되고 절에 많이 와요. 예, 무조건 와서 빌면 아, 안 돼. 요 제가 빌는 예.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예예. 예, 예. 알고 빌어라. 예내 예. 삶을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원래 아, 절은 내 인생을. 예예. 예.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절은 예. 절하러 오는 곳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예. 공부를 하시고 예. 스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안되면 은 수행을 통해 생활이 바뀌고 삶의 질이 예. 좋게 된 모습이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예. 또한 신자의 모습이고요. 예. 기복만 쫓다가 종교적 삶으로 고상하게 변화하는 길은요. 무상을 절실히 알 때에요. 무상은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 좋고 나쁘고 예. 있는 것 자체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 무상은 내가 있는데 내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나혀져요 네, 그렇게 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무상이라... 모두 예. 변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에요. 예, 참 어렵네요. 항상 하지 못하고, 예. 생로 병사뿐만 아니라, 예, 예. 기쁨도 환희도 예. 소유함도 모두 함께 변한다는 사실. 그렇다는 것을 알때 무상관이 종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어려워요. 두다의 종자가 돼서 부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부처보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예. 첫째, 무상의 실천적 뜻은 뇌 상단의 부처님을 모시고 예배를 하는가요? 쓰세요. 궁금하네요, 스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근친의 죽음으로부터 초음을껴게 한다. 변화. 예. 주의를 보라 이거예요. 옛날과 오늘이 항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변해, 변해요. 모두가 바뀌어져 있어요, 예. 사실은. 순간순간 찰나잖아 순간 그렇죠? 예예. 그렇기 때문에 무상을 생각함으로써 쓸데없는 집착이나 남을 무시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들의 자신도, 재산도, 예. 기회도, 명예도 예. 언젠가는 악화되거나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적 기부와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많이 예. 아는 거. 예, 예. 부처님 법문으로 통해서 예, 예. 재물을 좋은 곳에 쓰도록 사회에 기부, 해야 되는거에요. 이것이 우리가 배운 보시에요 보시 그랬으면 좋은데 요새는 너무 그냥 세상에 그래도 할 예. 수가 있어요 예. 셋째는요 예. 무상에 의해 초놈을 아끼고 예. 정진 노력해야 돼요 아. 시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고요 예. 잘못된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뱉은 말은 주 저담을 수가 없고요 예.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듯이 예, 예. 이 자연의 현상도 늙고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 돼요 세월은 흘러간다 그렇죠? 예, 예. 우리는 무상을 잊지 않고 예. 순간의 행위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 거에 따라서 예. 우리 인생이 고통과 행복이 달려 있잖아요 예예 순간순간을 잘 가야 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일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나 재가자는 방일하지 말고, 예. 목적 완수에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 완수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고, 예. 재가자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 지혜롭게 살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예. 남한테 보시를 많이 하는 걸 네. 말하는 거예요. 좋죠. 불교라는 예. 종교는, 예. 또, 무엇과 만남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 누구랑 만나죠? 경전과 만나는 거예요. 불교 체요 그렇죠. 아... 경전과 만 우리 불교 경전은 천년 동안에요. 예. 천삼백 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예. 소승불교, 대승불교, 밀교 있죠? 예, 밀교. 티트불교 예, 거기에. 어마마한 어 경전이 만들어졌고요. 예.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 만들어질 와, 것입니다. 와, 경전이 진짜 많이 만들어졌네. 왜 그러냐? 예. 부처님이 계속 탄생되기 때문에. 아, 부처님.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예. 하천 해인사에 예. 8만 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여기서는 그 많은 경전을 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예. 오부 경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부 경전요? 이 경전들은 예. 출가자 위주지만은 예예. 때에 따라서는 재가자도 함께 공부하면 아주 아, 좋아요. 출가자라면 굉장히 어려운 공부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네. 첫째 아함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함경. 아함경은 남방 상자부 경전이라고 하는데, 예.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고, 그분들은 테라바다라고 해요. 예. 그것이 한문으로는 남전이라고 해요. 예. 오부 니까야가가 있는데, 니까야는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거 전부 빨려로 되어 있어요. 예. 아함이라는 범어, 아가마의 음력이면요. 예. 전승하여 계승한다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아함경은 서기 300년 후에 중국에 가가지고 한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네. 첫 번째 장부가 있어요. 그건 길이가 긴 경전을 말하는 건데 디가 니까야라고 해요. 두 번째는 중부가 있어요. 길이가 중간 정도 길인데 맞지마 니까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흥부라고 있는데 경전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네. 쌍요따 니까야라고 하는거예요그 다음에 네번째 중지부가 있는데 이것은 경전이 첨부가된거예요 네.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다섯번째 소부가 있는데 이소부에는 법구경이나 법망경 있죠 짭딱경이런것 네. 있죠. 본생담그 다음에 수타니파타 같은게 들어있어요. 처음 부처님이 설한 경전들이에요. 네. 이런것을 구타카 니까라라고 하는데 총 183권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중국에는 북전이라고 하는데 북전 사아함경이 있어요. 예. 이건 전부 또산스크리어로번역돼 있어요. 첫번째 장아함경이 있어요. 긴 경전이죠. 22권이 있고요. 중아함경이 60권으로 돼 있어요. 또 잡아함경이 50권으로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직일아함경이 51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총 183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두 번째, 반야경을 말하는데 이 반야경은 아주 많아서 600반야가 있는데 네.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네. 그것이 핵심은 반야바라밀다인데 큰 재의 완성인 거예요. 모든 제불이께서이 경전을 보고 깨달았다 그래요. 거기에 핵심은 또 공이 있죠. 공. 순리타 알죠? 비우는 거 어렵죠. 에? 세 번째 법화경이 있는데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꽃이에요. 화음경하고 함께. 사상을 여의고 삼승이 삼승이라는 것은 성문 연각보사를 삼승이라고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불승으로 되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법실상과 여실지견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화음경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꽃이에요. 우주 전체가 화음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통만법 명일심이에요. 만법이 한마음 밝히면 끝이라는 게예요 끝은 뭐냐? 깨우치면 부처가 되는 끝이라는 거예요. 일체 경계가 본래일심이라는 거예요. 처처 불이 있고 처처 공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토경이 있어요. 정토경은 우리 여기 아미타 부처님 있죠? 그분을 말하는데 불국 정토를 건설하고 깨우치는 그 자리가 극락왕생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잘 살면 그들과 의 극락 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들이 가장 쉽고 우리들이 생활하고 화 있는 것이 천수경이잖아요 예. 그리고 반야신경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가서 금강경을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반 재가자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경전은 스타이파타 있죠 또 법망경 있죠 부처님의 전생담 있죠 자타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되고요 현실적입니다 이것이